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. 피아노를 치는 두가지 스타일이 있어요. 피아노를 이용해서 반주를 한다든지 음, 혼자 연주를 한다든지 어쨌든 이 두가지 스타일이 있어요. 첫번째 스타일은 이겁니다. 오른손은 주선율을 연주하고 왼손은 반주 어, 아르페지오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. 이런식으로 말이죠. 이의 장점은 이 자체로도 연주가 될수 있어요. 주선율이 들어가고 화성반주가 들어가니까요. 네,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. <목소리> 오른손은 코드만 짚었죠. 코드만 쳐주고 랜서는 베이스 근음만 쳐줍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의 장점은 배우기가 쉬워요. 악보를 보지 않아도 돼요. 멜로디의 선율을 치지 않아도 되니까요. 그리고 좀 다양한 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. 그 이유는 악보를 보면서 음을 주선율을 연주하지 않고 코드 네임만 보고 코드만 집다 보니까 쉽죠. 쉽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요.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코드들을 여러가지 연구를 하면서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서로의 장점은 서로의 단점이 되기도 해요. 주선율을 넣어서 연주하는 경우는 악보를 봐야 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. 높고 아르페조를 친다고 해도 다양한 코드를 막 구사하면서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오른손은 선율을 연주해야 하거든요 한편 이 코드를 이렇게 치는 것의 단점은 이 자체로만 뭐가 되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선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오른손은 코드 반주를 하면서 배웠어요 제가 알려드릴 방식은 첫 번째 방식 두 번째 방식 둘다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방식은 다른 채널에서 하려고 해요. 그리고 이번 이 채널에서는 코드, 코드를 치는 방법을 주로 할 생각입니다. 저는 배웠을 때 가르쳐 준 사람이 딱히 없었고 제가 스스로 하나하나 배워서 익혀 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채널에서 함께 피아노 코드를 배워서 스스로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방법을 네,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영상 때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